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키키입니다 키키 제가 지금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주부 오디션에 나가신 분을 긴급 사회했습니다 우와! 되게 신기하신 게 일요기 7살 때부터였어요 7살 때부터 용의 눈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연기 연습 아 아마 연기자를 꿈꾸셨던 분인 것 같아요 8살 때 전국 공주 왕자 대회에 나가셨고 11살 때개그봉치를 기획을 해가 주급판 전제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하고 장애 연기과에서 수업도 듣고 장애 대학교 연극 동아리도 하고 영화 대학과는 창업하시는 거예요 음... 아, 어, 이런 분이 보이시키 나간다는 거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어, 이냥 뭐 당연한 수순 같네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해볼게요 네 아, 나와주세요! 네! 예상하고 계셨던 분들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 바로 저 키키가 주부 오디션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근질근질 그랬는지 몰라요. 이제 하다하다 오디션까지 나가냐? 정말 놀라하실수 있는데 그 놀라운 일은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항상 멋진 무대를 만들자 이런 열망이 정말 가득했는데 딱 포스터를 본 거예요. 주부 오디션. 끼 있는 도전자를 찾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네? 나도 주부 일반인데할수 있겠다 해가지고, 진짜, 와이나? 차라리 해보고 후회하자! 요런 주의라서, 남편이 그렇게 다시 생각해봐라, 다시 생각해봐라 하는데도 나갔다 왔습니다. 이 채널도 그렇고, 사실 지금 제 인생에 사는 목표가 유쾌한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일환으로, 이 기회가 나한테 만약에 주어진다? Why not? 그리고 만약에 진짜 아니면 나 그냥 일찌감치 떨어지겠지 했는데 제가 본선 무대에 나온다는 것은 잘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겠죠? 과연 저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네? 네? 궁금하시죠? 그러면 목요일 밤 9시 50분 여기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요! I'm s u p p e to s d o